오늘은 너의 코인 4화 펀디엑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펀디엑스 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펀디엑스 자, 펀디엑스도 마찬가지로 저번주에 다뤘던 퀀텀처럼 어, 원래 그 프로젝트 이름보다 어, 더 많이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펀지엑스 펀디엑스. 펀지엑스라고 어, 우리 펀지엑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펀디에 어, 초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펀디엑스 어 최근에 또 많이 좀 프로젝트들 뭐야 어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엔 오늘은 펀디X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디 펀디는 이제 에어드랍 때문에 상당히 좀 초반에 이슈를 많이 이슈머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토큰 분배 방식 자체가 에어드랍으로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에어드랍을 많이 해줬나요? 네뭐 에어드랍도 뭐 굉장히 많이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 가격적으로 굉장히 여러가지 마케팅을 펼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첫번째는 말씀하셨던 드렸던말씀 것처럼 에어드랍, 두번째는 액면 분할을 거의 코인계에서 최초로 실시를 했어요 주식이랑 똑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주식이 한주에 100만원을 한다고 치면 너무 너무 비싸게 보이잖아요 뭐 한 삼성전자 주식 한두세 개만 사도 월급이 마당 나잖아요. <웃음> 네, 그러면은 너무 뭔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측에서도 어, 투자자들의 시, 그 매수 효, 매수 심리를 좀더 활성화시켜야겠다 해서 뭐 10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다 하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에 100, 100만 원에서 한 주에 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미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도 가격이 충분히 낮았었거든요 아, 얼마였어요? 뭐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뭐 거의 뭐몇 십원 뭐 몇원 뭐이 정도로 음.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거의 역전이 됐겠네요 네. 우리가 쩐주라고요 쩐주 어 역전주라고 해서 네. 거의 우리 현대사회에서 볼수 없는 화폐단인 위 쩐으로 얘네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쩐주 트렌드를 얘네가 이끌었었어요 네 화폐단으로. 이미 이미 액분 전에도 아무리 아무리 잘 쳐줘도 세종대왕을 절대 넘지 않았는데 네, 액분을 하고 나서 뭐 동전주도 아니에요, 이거. 그 전에는 동전주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뭐 100원, 1원짜리 코인 사야겠다. 그래서그 그게 엄청나게 펌핑이 됐었는데 응. 이제 동전주로도 성이안 차던 시점이었는데 펀디에스가 기가 막히게도 역전주 트렌드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어요. 응. 그래서 이제 <웃음> 어, 뭐 100원, 10원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때로 가자 해서 아. 네, 그렇게 액분을 해버린 거죠. 왜 네. 액분을 하게 됐는지는 뭐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격 상승의 하나의 요인으로서는 작용을 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리플이 인기 있는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어, 예, 그 리플 잘잘 그러니까 잘 몰랐던 분 중에 리플을 사셨던 분들이 왜산냐고왜냐고 아, 응. 여쭤보면은. 아무튼. 어, 싸고 싸니까 샀다 이런 응.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한 번에 뭐 뭐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나 당에 뭐사투시로 구매할 수 있지만 하나 당 천만 응. 원씩 하니까 좀 부담스러울 텐데 어, 3 0 0 원이니까 샀다. 네. 그래서 뭐, 하시뭐 이따가 콩콩 님이 차트를 통해서 설명해 주실 거지만 차트가 응. 아름답습니다. 네. 이게 이러가 있는데 이제 저희 저 지인 중에서 이제 펀디 펀디엑스요. 펀디엑스, 펀디에, 펀디에, <웃음> 그치, 그. 어. 펀디엑스, 이제,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 o 온 아니었어. ICO 아니고, 이제, 포스트 이시 o 라고 이제, 상장한 다음에 산 돈이 있는데, 산 가격 대비, 18배가 올랐어. 18배요? 300만원 넣고, 18배가 올랐어. 뭐, 얼마야? 그1 0 0 한, 3 천, 삼천 얼마? 사천 얼마?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신이 나가지고, 막, 다 썼어. 야, 먹고 싶은 거다 먹어. 했는데, 이제 사고 일어나니까, <웃음> 한, 5배 정도의 마무리가 되어 있었더라. 어. 아, 아 그렇다는 슬픈 점점이 사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폰디엑스 폰이 나와요? 폰? 블록체인 폰? 어 블록체인 폰이 나와요 이거 핸드폰으로 출시가 되는데 뭡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저희 사실 블록체인 폰의최초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 혹시 메시 폰 기억하세요? 메시, 네 리오넬 메시 아시죠? 네. 아 네, 유명한 축구 선수. 메형. 네, 그 사람이 네. 메리 형. 네, 우리 형 없잖아요 이제. 그 블록체인 폰 가지고 사진 한방 찍었잖아요. 아, 기억하세요? 그래? 핀니라는 블록체인 폰인데 시린랩스에서 만든 거예요. 예, 아, 음. 네, 그래서 만든 건데 음. 메시가 한번 폰 들고 사진 한방 찍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 왜 네. 그걸 들고 찍었지? 뭐 그냥 홍보 한번 했겠죠.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그핀니 블록체인 폰 아주 성적이 저조하거든요. 음. 네. <웃음> 지금 LG랑 지금 갤럭시도 지금 힘들어서 말아먹는 판에 어, 성공하겠어요? <웃음> 그럼요. 네. 아무튼, 어, 계획 자체는 그럴싸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만약에 우리가 17년 당시에 만약에 펀디에서 폰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 상승 요인이 됐겠지만 지금은 전혀 메리트가 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역효과가 날것 같아. 왜요? 폰 음, 써봤는데, 말도 못해. 거의 아레나. 옛날에 그 뭐였죠? 아몰레드? 음. 아, 옴레기. 옴니아. 아, <웃음> 옴레기, 옴레기. 어, 옴레기만 못한 기능이 나올 게 뻔하잖아. 왜? 왠지. 그럴 음. 것 같으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냥 연구 보고서들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나오는 블록체인 폰들은 상용화를 위한 기능이 절대로 그, 갖출 수가 없다라고 답들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 지금 대기업들에서도 <웃음>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자기들 기술로는 진짜 일반인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블록체인 폰을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펀디엑스에서? 잘 만들어봤자 업렉이다 어, 어. 어.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약간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웃음> 어, 왜 만드냐 하면 펀디엑스가, 음. 어, 저희가 뭐, 지금까지 가격적으로만 이야기해서 펀디엑스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펀디엑스는 결제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가 오르려면 은 사용처가 확대가 돼야 되잖아요 결제코인인데 그래서 어뭐해외에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펀디엑스가 MOU를 엄청나게 맺었어요 맞아. 뭐 대형마트부터 뭐 소규모 마트까지 뭐 닥치는 대로 MOU를 했는데 지금 뭐 거기 m o u 맺은 데 가면은 어 저희 펀디엑스랑 그거 한거 그냥 없는 걸로 됐는데요 막 이렇게 네, 음.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파기된 음. MOU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MOU라는 게 효력 자체가 뭐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강제성이 근데.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핀니랑 비교했을 때 뭐가 크게 혁신적으로 다른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건 맞는 것 같은 게 갤럭시 S10의 블록체인 지갑 처음 생겼을 때 펀디엑스가 기본에 뭘 탑재가 돼있었잖아요네 음, 네.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는데 굉장히 비쌌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어. 네, 돈을 많이 쓴 거죠 폰 자체뿐만 아니고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게야 우리는 블록체인으로 지금 있는 그 프로젝트 있잖아 어떤 뭐 만약에 자동차 면 자동차 폰이면 폰 아니면 뭐 결제면 결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지금 결제 관련된 그 사업 만들어서 우리가 짱이될 거야 라고 하는데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기존 기업이 그냥 체인, 입, 체인 입히는 게 훨씬 쉽거든 지금 기존 기업이 이제 하나씩 다 하고 있는데 이거 틀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클레이튼 나오자마자 무슨 아까 말씀하신 크로스체인 이런 프로젝트들다 이제 뭐 QRC라든지 뭔가 뭐 바이너스 체인 기반이라든지 이런 거다 그냥 클레이튼 기반으로 넘어갔잖아요 블록체인 폰도 이제 삼성에서 나오면은 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음. 그러니까 블록체인화 하는 업체를 통해서 씌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어, 앞으로 좀 프로젝트들의 미래가 밝지만은 네. 않다 살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이랑 손을 잡고 <웃음> 기술 주는 거어 리브라가 최근에 이제 페북에서 많이 좀 이슈가 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랑 좀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프로젝트 말고 이제 기존에 이제 메탈페이 이런거 페이 관련된 코인 계속 나오고 있잖아 요 프로젝트들이 네. 단알코인? 단알... 페이퍼로인 전설의, 전설의 단알코인도 있고요. 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브러가 나오면은 다 그냥 휩쓸려 갈수 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기존에 있는 결제 프로젝트가 업체가 체인하면 화 되는 거라서 소비자들은 귀찮은 그러니까, 싫어하거든요 어. 이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제코인 자체 의 전망은 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웃음> 법적인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게 얽혀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음. 뭐 국내만 하더라도 테라 있잖아요 <웃음> 네. 테라만 하더라도 법적 이슈를 피하려고 뭐 그냥 코인을 바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포인트로 변환을 해서 그렇게 번거롭게 하는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리브라 같은 경우에도 백서 발표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쵸. 이거 바로 중단돼야 된다. 미국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결제 코인의 말로가 사실 좋지 않아요. 센트라 기억하세요, 혹시? <웃음> 네. 추억의 센트라. 아, 그죠그죠 네. 추억의 센트라. 언젠가 너의 코인은 해서 다루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결제 코인인데, SEC의 철퇴를 가장 먼저 맞은, 어 그런 불명, 불명예를 기록한 코인인데, 그것도 결제 코인이었고,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어렵지만 특히나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에 대한 좀 연관이 있는 것들은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볼까요? 이 18배 올랐을 때 당시에 이제 액면 분할 시작하면서 가격이 아, 본격적으로 올랐는데 이게 18배 때... 그렇 이때 ]구나. 오도로를 엄청 사줬더고요그 형이. 음. 오도로를 엄청 샀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 점점 떨어지는 거요 하지만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생각하가지고 야어피트상장된대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상장되고 떨어졌어 그래서 뭐 컨텀이랑 뭐 그렇게 뭐 차트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이제 올해 초쯤에 조금씩 올라오면서 모든 알트코인 다 그랬죠. 모든 알트코인이 같이 올라오면서 정말 미미한 어, 상승이네요. 음, 근데. 상승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은 상승률은 꽤될 텐데 음.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다, 할뭐 국면을 전환할 만한 움직임은 아니었다 음. 뭐 그렇게 보이겠어요. 근데 업비트 상장하고 떨어진 건왜 그런 거예요? 어 아무래도 이제 상장 상장 이후에 펌핑에 대한 그 메타가 주를 이뤘었는데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상장 이후에 많이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음... 팔 때가 그동안 마땅치가 않았어 네 그리고 펌핑? 그쵸. 네,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한때 그 상장 버프가 유행이 됐었다가 갑자기 뚝그 유행이 끊기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때쯤이 아니었나 음... 내 생각이 이때 듭니다 그러니까 뭐 상장만 한다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빨리 사가지고 팔아버리면 다 이익이 났었는데 맞네, 18년 말 네, 이때는 네. 오히려 상장하면 은더 떨어지는 좀 트렌드가 많이 생겨어 특히 비썸에서비썸에서 음, 네. 뭐, 많이 생겨나면서 좀 이런 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펀디 같은 경우는 초반에 상승 말고는 뭐 실제로 뭐 폰이 나온다 이러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가격에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었어요 계획한 프로젝트가 잘 되면은 뭐 근본이 될 수는 있겠죠 어, 얘네가 알고 보니까 근본이었다 이렇게 할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은 그냥 어, 어, 역시 니가 판다 니가 판다 어, <웃음> 니 판다 이렇게 볼수 밖에 <웃음>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웃음> 오늘도 이렇게 어, 펀디엑스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의견 나눴는데요 어떻게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펀디엑스 펀디엑스 화폐의 역사는 ABBC와 똑같다 펀디는 한국의 트론이다? 한마디! 블록체인 폰 많이 파세요. <웃음> 어. 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어, 파헤쳐보고 싶은 코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펀디를 어, 소개를 또 해봤고요.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